대학에 와도 다를 게 없네 아... 인생이 뭘까? 허무해 대학생활 잘하고 싶었는데 신입생인데 뭐좀 재밌는 거 없나? 아... 외롭다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재밌는 뭔가 없을까? 동아리 좋은데 없나? 아... 난왜 맨날 이 모양이지? 왜 이름미냐 If y o have worry! 아하! Uh -huh. 신생들이 진짜 재밌는 걸 원하니까! 들어갈 수 있는 이만한 게없다 뭐, 저기 앉아 있는 쟤한테 가보자. 빨리 빨리. 아옆 테이블 너무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워서 책이 안 읽혀 내일 수업 몇시에 시작이지? 아 몰라 내일 학교 가 너무 싫어 아 시험 끝나는데 뭐좀 재밌는 거 없냐? 뭔가 새로운 거 해보고 싶어 뭐 진짜 쌈백하고 재밌고 새로운 거 맞아 맞아 신입생들이야 진짜 새로운 걸원하는 거야. 출절되지 마라 들어갈 동안에는 이만한 게 없다 예 베이비